상담협회는 이제는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는 교육을 해가면서 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갖고 교수가 되든 강사가 되든 상담사가 되든 이 자격제도를 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전에서 설립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이다 모든 사람이 회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출발하으면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이 협회에서도 지는 묵고 사는 거야. 협회 일만 해가지고도 묵고 살수 있어요. 거짓말 같은, 같아요. <웃음> 자, 자, 여기서 종류가, 자,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격 검증 기서는 자격 검정이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허권과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힐링협회에서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법적으로 다 걸리기 때문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야 특허권과 저작권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 이 회원들이 우리가 자격증 우리가 제도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런 상담을 하고, 여기서 문을 열고, 학교 가서 뭐, 지업을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주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놔야 자격증을 줄 거잖아.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는 자격증 제도인데, 자격증에는 우리는 1급, 2급, 우리는 3급 이런 자격증이 우리가 지금 최소한 4종이 탄생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협회에서는 1, 2, 3, 4종들을 전부 다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협회의 대충적인 구조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협회가, 협회가 이렇게 되면 협회가 할 일은 자첫 번째는 우리는 자격 검증이에요 자의 검증이 되니까 이 검증 맞나? 이거가 자자 자의 검증은 우리는 어떻게 자격증을 주는 거야 시험을 치료해 갖고 주는. 그런데 아까 지 어떻게 해? 지금은 자격증을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 문제 낼 사람이 없어 갖고 주는 것이고, 시험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주는 것이고, 시험 문제 채점을 할 사람이 없어 서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아는지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이 자의 검증에, 자, 근제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은 우리가 강사 요원들이, 우리는 1급 자격을 취득해야만이 강사 자격증을 받으러 올수 있어요. 강사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양성을 해 나가지만은, 그 뒤에는 어떻게, 좀더 실력 고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자격 검증을 우리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는 이 협회에서 교육원을 앞으로는 만들어 갈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거예요 자 협회 교육원은 우리가 큰 지역에서 강사를 일단 양성하기 위한 이 강사 교육과 우리가 1급 자격 교육만 진행할 거예요 2급 3급은 안 한다는 거다 그러면 2급 3급은 누가 해야 되겠노 강사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자 여기서는 만드는 못하는 거야 이? 앞으로 봐봐 조금 있으면 금방 못합니다 이? 자 그래서 강사 요원들이 2급 3급 교 자 이것도 돈 받아 갖고 학원같이 이래 가지고 또 시험치게 만들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각 지역에서 파급되면 강사가 교육을 시켰다는 정서 하나만 있으면 이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바로 주부르는거다 2급 3급까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강사 자격증을 받았다 하면 여기 온 사람은 내 이제 교육 받고 바로 시험 칠수 있는 거야 그, 그래서 강사들인데 교육을 전부 다 위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 갖고 그런데 거기는 로얄티와 사폐수수료는 내야 된다 다떼먹는거 아니에요 조직이 있다 저작권도 있고 특허권도 있고 협회 그거 참, 그 할인은 나나 그래 공동로 먹고 사는 거지 이 협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 협회에서 공짜로 묵고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저기, 저기, 그면 뭐 개별적으로 강의하러 가든지, 학교 가고 월급 받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정규가정이다. 이 시험을 치를수 있는 정규가정에 안에서만 그런다. 내가 그래서 뭐, 특강해가지고, 어? 강사를 받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말이에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한, 이 자격, 검증 제도를 치르기 위한 정규 가정에 한해서만 이걸 받는다는 거다. 그건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안 받으면 협회도 못 먹고 살지. 나라 세금 거두지 세금 거두는 거다잉? 협회 살기 위해서 세금 거두지 <웃음> 자, 그래서 2급, 3급은 강사들이 각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은 시험을 치러 올수 있는 자격을 그냥 줘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사들이 신청을 딱 하게 되게 되면, 그 뭐, 니가 뭐, 교육을 잘받았든못받았든 모르겠지만, 강사들 책임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도 자꾸 떨어질 뿐 곤란하잖아. 그래서 강사의 책임, 그, 열심히 강의를 시키라고 책임 추궁제다. 그죠? 앞에 아, 온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걸려야 될 만큼 교육을 시켜야지. 뭐 복습을 시키든 재수를 시키든 알아서 해갖고 시험에 치수 있도록 그래서 2급 3급만 이렇게 하는데 1급하고 이 강사요원들은 그냥 시부지기 시계가 안되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그게 있으니까이 강사요원들 중에서 협회에서 강사요원들 중에서 초빙을 하는거야요 무슨 인지 알겠지? 그러면 서울근방에 있는 사람은 협회 교육원에서 어느 지역에 강사들 첨다 모아갖고 한 세트로 해갖고 교육을 진행하는 거야. 그거는 일급과 강사 양성 교육에서만. 나머지 교육은 아는데. 뭔지 알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이 자격을 부여. 자격에는 엄청난 권한이 들어있다는 거다. 여러분, 나중에 보기에는 협회에서 받는 자격증에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어쩌면 혜택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강사 요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뽑아가지고, 강사들 중에서 우리 유능한 강사들만 해야 뭐, 강사가 많으 강사 교육하는데 비빌해 교육하면 안 되잖아. 그지그 전문 강사들만 뽑아갖고, 이 교육원에서 전문 강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강사 요원과 일곱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스스로 생길 거고, 그지 시험 치면 시험. 그럼 협회는 조금 부자 된다. 그지 부자 되면 이돈 누가 할까? 지 <웃음> 협회는 <웃음> 협회까지.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건로 로열티밖에 없다는 거라. 나는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만 조금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협회가 운영하는 거야. 협회가 지방에 협회도 만들고 나중에는 힐링센터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이 강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빙 강사도 있지만 전문 강사도 생기겠는데? 그럼 전문사도 월급 주게, 월급 주야 되잖아. 그렇그 강, 저 전문 강사들이 시험 문제도 내고 채점도 하고, 그렇지? 그래야 되죠 그 전문 강사들이 모여갖고 이제 잡지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그렇지? 처음에는 조금 그거 하더라도, 나중에는 강사 요원, 강사 중에는 교수, 교수 요원을 넘어야지 교수 요원을 넘겨야지.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는 하고, 세 번째, 지금 대학, 대학 교수미, 교수나 이 강사들이 이과목을 강좌를 하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시험을 칠수 있도록 우리는 하겠다는 거다. 학교에서 이것을 자격증을, 강사 자격증을 받고 있는 교수나 강사들이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게 되면 그 학생들은 바로 시험을 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다. 그러면 그 교수들들이 많겠죠, 그지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요이 협회가. 여기서 노는 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여러분이 나중에 <웃음> 이런 데거먹고그거 그거 교육하고 특강하고 이러면 이 돈, 협회에서 돈 많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농민들 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수입으로 처음부터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지금 가지 못하고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배워고 배우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 이와 연관이 안안 되기 안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뭘해 먹으면 좋겠어요? 다해 먹고 싶지 그지?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제 우리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는 상담사의 요원이다 그지? 나 이것을 배워갖고 상담이나 카운셀링하는데 여기서 이, 상담사, 이 상담사도 는 위에 이것을 원하고 나는 어떻게 여 밑에 있는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일로, 울로 못 가는 사람은 이제는 옆으로, 이제 밑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골고루 다 해먹는 거야. 다할수 있는 거야. 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되면 이런, 어? 교수 요원이나 강사 요원들로 가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좀 부족하고 공부는 더 이상 하기 싫고, 논문도 쓰기 싫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돈벌이로 가는 거야. 돈벌로. 그래서 이 돈벌이 하러 이자는 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상담사 요원들은 자, 그런데 우리 심리 상담사들은 지금 각 학교마다 한 명씩의 심리 상담사들이 다 있어요. 앞으로 전부 다 교체돼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은 교체할 수밖에 없대 돼 있다. 지금의 실력 가지고는 심리 상담이고 뭐고 학교 그거 있는 게그 잘못될 수 있다. 나중에 한 번만 겠다 그거 얼마나 그뭐 황당한 일인지 모른다. 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 가서 강의하고, 요 와서 강의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강, 이거 강의하고, 요 와서 강의하면 충분히 그 해도 묶어 사는 거야. 그치? 묶어 살수 있겠지? 이 사람은 빼고, 그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지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거의 박사밖에 없을 것 같아. 나중에는. 그럼 이거 박사 살 때까지 이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나누고, 그치? 여기서는 나중 논문도 계속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다. 그데 여기서는 이 강사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일로 가는 거야. <웃음> 자, 이것이 우리는 자격제도다. 그러면 이 자격증에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도 우리는 수입이라는게 많이 받는다 그제 수입이란지 자격증 우리는 그거 뭐이 협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협회 하는 거는 나는 작은 내가 지금부터 배우는 사람은 나는 작은 협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지 알겠지 이것을 보급하는데 이 협회에서 협회비 다 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박하고 조금만 내라는 거다 우리 서류 정리할 때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회피에는 돈 조금만 내라는 거다 내가 그거 받아 갖고 내 사무실 운영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쓰라는 것이다 이거 봐도 뭐할 거야 나머지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생길 건데 아마. 여기서 이이 이 강사 자격 교육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아마 수당이 줄 거야 한 시간당 강사료가 이, 이 강의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 시간 강사료가 어마어마할 거다 나중에 왜? 오늘 돈을 써야 되니까 저거는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협회는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다 나는 그거 받는 로얄티만 받는 것이지, 협회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말이 <웃음> 그래서 여기서 노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았고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협회, 그렇게 협회면 얘가, 어, 수리, 힐링, 상담, 협회, 구리, 뭐, 힐링, 상담, 세타다,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해원대 있는 거, 이것은 전부 다내 몫이야. 전부 다는 아니다, 지금 내야 된다. <웃음> 자 이것은 내가 이~ 자회그 이, 이, 이 뭐고 이상자자터에서자체자으로자자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자자자 단지 자자자자급자급차자까지는 까지만 시험 치는 건자다자자 차원에서 위탁을 해야지. 그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리하는 그 음, 것은 이자은자기가 못하니까 그것자하자 나머지 부자은자체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사업이지만은, 이런 사업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거는 완전히,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내보고 도란 사람이랄 거야. 생각을 해봐. 그 사업 분리나 놓고, 그거 처음부터 다 너가 다해라하면 그런, <웃음> 경영하는 사람이 있겠네. <웃음> 그치? 그런데 말이플은좀 갖다 줘도 된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협회비 받고, 거기서 우리는 시험 치게 되면 수강료 받고, 그치? 저강사들테 주는 돈은 좀 받겠지만은, 이런 거 하는 것을 비용을 내가 이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전부 다 쓰라는 거다. 뭔얘기지 그러면 내가 협회비 받고, 그런데 조금씩 다낸다좀 100% 나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협회의 작은 협회를 만들어 갖고 가는 거야 작은 협회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협회는 사단법인이지만 은이 심리상담센터는 내 개인 회사 차원의 협회다 협회 차원의 회사다는 거다 개별 회사 수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협회에서는 나중에 교제가 처음나터 오게 돼 감옥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재가 엄청난 수입이 된다 교재도 엄청난 수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교재하고 같이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교재 수강료는 내고 교재 안 받아가 서 먹겠지 <웃음> 이걸 해회가다 묻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타 이 수익들이 상당히 많다 왜? 왜? 기타 수익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협회 차원에서 나중에 멘토링, 디비던 이런 거 시스템을 이 개별 상담센터인데 다 주게 돼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수익은 이협 협회, 그거는 협회에서 가져와 시스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모으면안 되고 <웃음> 그거는 협회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협회가 돈을 이만큼생겨서 행기성 어떻게 이 돈을 협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은 전개하지만은 개별적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 운영 요원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굳이 모을 필요가 없어요 사업은 전개는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이돈도잘안되는 상담협회에 좀 지원도 좀할 거야 그런데 못하는 사람인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게 는 가감하게 하자는 거다. 열명 중에서 세 명이 잘하면 그 돈을 세 명인데 왕창 다 줍부라. 왜 했냐? 잘하는 사람을 그냥 잘 되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능력,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많은 것을 다 주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적으로만 자기 노력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수익되는 것을, 나눠줘서, 회는 그냥, 나는 이돈 주는 것만 잘하면 돼,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협회 속에서 이런 사업들에서 파생되는 수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내 혼자서 뭐 회사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를 해보면 참 편하게 좋은데, 그런데 회패하게 되면 우리는 학회도 있어야 되고, 그 책도 만들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우리는 힐링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서도 안되고 내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그냥 가감하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 잘 낑기기만 낑기면 되겠지 어떻게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낑기는 거다 그렇죠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이게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아 갖고 가는데 모아 갖고 가면 규모가 크지만 한 개씩 이 갖고 또 가는 거야 나누는 거야. 새끼 그러면 구리시 하게 되면 구리 중앙본부에 한개나 놓고 자 서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하나, 북쪽 으로 하나 새끼 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그걸 감당이 안 되는데 아빠가 감당 안 된다 이 말이. 그리고 새끼 치면 새끼가 또 어떻게 해? 이게 또 협회가 한게 새끼 협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다단계는 아니지 이거 개별 사업자니까 다단계로 생각하지 마이. 우리 개별 사업을 하는 거고, 단지 여기서는 안 해. 전부 다 주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받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스포터, 셰프에서는 굉장히 스포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여러분들,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사무실 한 개만 내놓을게. 이러면 뭐, 그 밑에 사람 처음에는 모여갖고 있다가 가져가면 뭐, 그걸 그냥 앉아서 막 가만히 있어. 난좀 강의만 하면 되지. 한 번씩 가다가. 인사말만, 강의도 아니고 인사말만 하면 하면. 지태장안 되나. 강하이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내가 딱정이나놓고 인사말만 하면 되는 거야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고 <웃음>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소리 힐링 협회에서 가고자 하는 근육적인 목적이다. 자, 여기 자극이 많다. 지금은 사중이지만 자극이 계속 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노는지 모른다 이말 그래서 무시 못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힐링 협회까지만 했다 이. 그러면 내가 계속 진행하려면 너무 힘들겠긴 해. 저기도 너무 끄고. <웃음>